안녕하세요 엠정입니다 구독자 김상무님이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면서 무한전기 생산이 가능한지 실험을 요청하셨습니다 그전에 공지 하나만 할게요 저희가 올해 무동력팬을 출시하려고 했는데요 환율상승, 원자재급 상승으로 제가 원하는 가격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가격은 30만원대 미만이었어요 20만원대죠 근데 도저히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 무동력팬을 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만원 넘는 가격에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시작해 볼게요 무한전기 무한동력 몇 백년째 떠돌고 있는 떡밥입니다 떡밥에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때 물만 넣으면 굴러가는 자동차 떡밥도 있었습니다 네. 들어갔나요? <웃음> 그걸로 특허라고 자, 물리학적으로 무한 에너지는 불가능합니다. 단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물만 넣으면 굴러가는 자동차 만들 수 있습니다. 무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실험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문주의 동영상은 나이스 크리에이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만들었습니다. 구독자가 72만 명이나 되네요. 해당 유튜버는 세탁기 모터를 250볼트 발전기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동영상을 보면 12볼트 모터로 정체를 알수 없는 모터를 돌렸고요. 그 모터에 AC 인버터를 연결해 250볼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는 무한 전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12볼트 나베테르를 사용했고요. 두 번째, 8,000와트 발전기로 바꿨다는데아 어휴... 1 4어짜리납 배터리 가지고 어떻게 8000W를 생산합니까? 인버터도 2000W라고 적혀있는데요. 중국산 인버터 믿으면 안 되겠죠? 끼케야 500W 인버터로 추정해봅니다. 이따위 동영상이 조회수 180만 회, 좋아요가 1.4만 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모터는 아무런 개조 없이 발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터에 전기를 넣어주면 돌아가고요 모터를 돌리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저도 도전해 봅니다. 저는 인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220볼트를 DC 12볼트로 바꾸는 기계식 인버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한 전기 생산은 아닙니다. 저는 5분 만에 완성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는 이큰 모터는 220볼트 교류 모터입니다. 이쪽의 작은 모터는 DC 12볼트 모터예요. 교류 모터는 220볼트 전원에 연결했고요. 아직 스위치는 안 켰죠? dc 모터에는 12 v led 램프를 연결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멋지죠 그럼 작동시켜 볼까요 220 v 모터가 12 v 모터를 돌리면 12 v 직류 전기가 생산되면서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220 v 를12 v 로 기계식 인버터 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스위치를 넣어 볼게요 이 동영상 조회수는 180만원 칸용 1만 18 8천도 안나오겠죠. 앞에서 촬영하시는 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셔가지고요. 한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모터 두개가 있고요 모터와 발전기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모터에 전기를 넣으면 모터가 돌아갔고요그 여러분 다 아시죠? 반대로 모터를 돌려주면 단자에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발전기와 모터는 돌란 구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지금 음그 220볼트가 220볼트 모터로 네. 12볼트 모터를 돌렸죠. 네, 근데 220볼트로 모터를 돌린 거잖아요. 네. 그 앞에 당기가 없다면은 저 정도의 힘으로 음 12볼트 모터를 돌리면 돌리면 그 앞에 LED가 작동한다. 이 어. 전기가 생산되는 거죠. 네. 그러면 뭘로 돌려도 전기는 생산돼요. 여기 바람기 달아도 되고 손으로 막 돌려도, 돌려도 되고 예 뭘로 돌려도 음. 모터를 돌리면 전기가 생산이 된다. 근데 수동으로 돌리는 걸로는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예, 힘들지. 예. 지금 기계로 앞단을 한 거고 실제로는 뒤에 단만이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근데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이렇게 했어요. 아 네. 그렇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는 물만 부으면 굴러가는 자동차와 무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물만 넣으면 굴러가는 자동차는 물통이 트릭이에요 물통에 배터리처럼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설치해 놔요 그리고 물통 바닥에는 전해질로 작용할 수 있는 황물질을 깔아둡니다 밑장을 깔아둔 거죠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면 이 물통은 배터리로 바뀝니다 당연히 스위치를 물만 넣고 스위치를 넣으면 자동차가 굴러가겠죠 이런 트릭을 사용했고요 이 물만 넣으면 굴러가는 자동차 물통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전지도 실은 맞아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충전을 안 시키면 어차피 방전되는 원리는 얘도 똑같은 건가요? 동일하죠 화학물질이 바뀌면서 어. 다 방전이 됐죠 오렌지에다가 구리, 아연인가? 그거만 꼽아도 꼬마 전구에 불켤수 있어요. 아, 똑같은 원리예요. 어, 또 어느 네.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 되죠. 네, 안 되죠. 같은... 음. 아, 알겠습니다. 무한전기를 생산하는 기계는 바다에서 작동합니다. 원리?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 잠수함이 물 위에 뜨고 가라앉는 원리 아시나요?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 탱크라는 게 있는데요. 그 탱크에 물을 넣으면 잠수함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물을 빼면 잠수함은 위로 뜹니다. 이런 장치를 만들고 프로펠러를 달아주는 거예요. 발전기 프로펠러 그럼 물을 빼고 넣고 하면서 수심 100m에서 수면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무한하게 생산해냅니다. 진짜 무한전기 아닌가요? 무한전기 발전기에도 트릭이 있습니다. 이건 없는 에너지를 생산해낸 게 아니라요. 지구의 중력을 이용해 물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것입니다. 어쨌든 무한 전기 생산은 맞겠죠? 그런데 이 장치 태양광 패널보다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구독자께서 요청하신 무한 전기는 아니지만 모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을 다뤄봤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도 재미있는 DIY 영상에 도전해볼까요? 구독자 100만을 향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